슈퍼맨 실사 영화 사상 최강의 적이 될 뻔했으나 런닝타임 내내 괴성만 지르다가 끝끝내 비참하게 털려버린 전설의 빌런이죠 첫 번째는 슈퍼맨의 유전자에서 태어난 궁극의 핵인간 뉴클리어맨입니다 국제적으로 핵 문제가 대두되며 전 세계적인 위험 요소로 떠오르게 되자 한 초등학생 꼬마아이가 온세상에 핵무기를 없애달라며 슈퍼맨에게 국민 청원을 때리게 됩니다. 이에 감동받은 슈퍼맨 유엔에 직접 출두하여 지구 비핵화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후 전 세계의 핵미사일을 모조리 우주로 끌어모은 뒤 저멀리 태양을 향해 화끈하게 투척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스루터가 슈퍼맨의 머리카락을 이용해 만들어낸 복제인간의 유전자가 숨겨져 있었고 그렇게 화려한 조명이 복제인간의 온몸을 감싸며 핵에너지에서 태어난 인간 사이코 진정한 핵인싸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풀네임은 뉴클리어맨 한국말로 핵쟁이죠. 핵인싸답게 큐티클 하나 없는 말끔한 손톱이 인상적입니다. 뭔가 핵히면서 놀기에 딱 좋은 느낌이랄까요 온몸에 축적된 방사능 에너지를 이용 담뱃불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붙이고요 그밖에도 말안 듣는 놈 비행기 태워주기 쓸데없이 돈에다 불을 싸지르고 택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세우며 혼신의 힘을 다해 자동차를 돌리고 노는 천진난만한 친구입니다. 무려 핵에너지와 융합된 슈퍼맨의 복제 인간이라는 엄청난 피지컬에도 불구 맨날 요런 짓이나 하고 처자빠져 있었으니 재능 낭비가 매우 심한 편이었달까요 설상가상 태양빛을 못 받으면 에너지가 방전되어 행동불능 상태가 된다는 치명적인 약점까지 장착 사실상 대낮에 그것도 야외에서만 활동이 가능한 역대급 무슬모 빌런 이었죠 결국 막판에는 슈퍼맨이 달을 이용해 태양을 가려버리자 그대로 기절 대한 양의 에너지를 온 세상에 흩뿌리며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끝나도 되나 싶을 만큼 허무한 최후였지만 그렇게 뉴클리엄에는 슈퍼맨 실사 영화 사상 최악의 적으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래도 손톱 하나만큼은 정말 예뻤으니까요. 클래식 배트맨 시리즈를 끝장낸 장본인이자 우주 제일의 얼음 바보였죠. 다음은 배트맨과 로빈의 차가운 대머리 남자, 미스터 프리즈입니다. I'm 원래는 분자생물학으로 노벨상까지 탔던 전도유망한 과학자였으나 희귀병에 걸린 아내를 위해 극 좋은 실험을 감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 영하 50도의 액체 질소에 빠져 신체가 변이 된 비운의 빌런입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온 유지 장치가 달린 특수복을 입어야 하는데 이 장치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무려 다이아몬드가 필요하다는 돈지랄 터지는 설정 어째 차보다도 기름값이 더 나가는 이상한 느낌이죠 기는 모든 걸 얼려버리는 얼음 광선으로써 엘사도 울고 갈만한 얼음땡 능력은 기본 공기를 얼려서 낙하 속도를 늦추거나 순식간에 뚫려있는 벽을 메꾸는 등 뭔가 다양한 짓거리를 할수 있습니다 한편 미스터 프리즈는 얼음 인간이 된 뒤부터 아이스에 대한 집착이 무서울 정도로 강해졌는데요 굳이 맨땅에 얼음을 깔아서 부하들로 하여금 스케이트를 타게 만들거나 입만 쳐 열면 미친 얼음 드립을 난 a l r i g h 너 도라의 정신병자 심지어는 얼음 조각에도 소디를 보이며 얼음에, 얼음에 의한, 얼음을 위한 라이프를 추구하게 됩니다. 최종 목표는 역시 아내의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서 알고 보면 꽤순애보적인 면이 강한 로맨틱 빌런이었는데요극 중에서는 동맹을 맺었던 포이즌 아이비의 계략으로 아내가 결국 사망하게 되자 이를 배트맨의 소행으로 오해하여 극대 노를 시전, 고담시 전체를 얼려버리는 개막장 행태까지 부려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형적인 매드 사이언티스트 포지션이지만 본캐가 아놀드형이다 보니 왠지 피지컬 악당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영화가 워낙 개 막장이다 보니 그냥 전반적으로 망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나마 위안을 좀 삼아보자면 그래도 이 녀석보다는 나았다는 거 고대부터 존재한 오리지널 뱀파이어 이자 최강의 존재 이른바 뱀파이어들의 제왕 이었죠 하지만 영화 속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쪽 아닌가 다음은 블레이드3 트리니티의 드레이크 입니다 지난 수천 년간 지하에 잠들어 있었으나 블레이드를 잡기 위한 뱀파이어들의 계략으로 인해 가열차게 부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뱀파이어들의 찐 조상입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드라큘라가 바로 이 친구라는 설정이죠. 고대 수마리아 태생으로 다곤 혹은 드레이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확한 기원은 알수 없으나 역사상 최초의 뱀파이어라고 합니다. 원조 뱀파이어답게 대낮에도 멀쩡히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레크라인이 배꼽까지 파져 있는 노출 대마이었죠 요즘 뱀파이어 놈들은 권위도 멋도 없다며 신나게 꼰대질을 했사더니만 정작 자신은 어린 아이를 안쳐 놓고 목숨을 위협하거나 t 무려 갓난아기를 인질로 삼는등 온갖 치졸한 짓을 일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화가 많은 데다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성격인 듯 아무 목적도 없이 길거리를 헤매다가 드라큐라 팬시점을 발견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갑자기 빡쳐서 개진상을 부리기도 하죠. What? 그렇게 러닝타임 내내 세상 찌질한 짓만 일삼던 중 드디어 블레이드와 1대1 맞짱을 뜨게 된 드레이크 훅페인 네크라인으로 잔뜩 기대하게 만든 것 치고는 검술 실력마저 매우 형편없었죠 막판에는 흉측한 본모습을 드러내며 분위기 반전을 꽤 해보지만 이게 벌레 새끼인지 사람 새끼인지 도무지 알수 없는 아스트라란 비주얼 왠지 무섭다거나 멋있다기보다는 그냥 좀 산만하게 생긴 느낌이었달까요 심지어는 죽을 때도 겨우 주사 한방 맞고 허무하게 사망 지금까지 영화 속에서 정말 수많은 드라큘라가 등장했었지만 역대급 으로 난잡하고 벙찌는 최후였습니다. 더 웃긴건 죽기 직전까지도 그놈의 권위와 명예 타령을 난발 지금까지 지가한 짓을 생각해보면 정말 개소리가 따로 없었죠 어쨌든 그렇게 드레이크는 결국 찌질했던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되고 이 작품 역시 시리즈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애초에 연출을 맡아서 잘된 영화가 거의 없었죠. 앞으로는 그냥 각본만 써 주시는 걸로. 영화 역사상 가장 찌질하고, 찌질하고, 또 찌질한 악당, 더 이상 무슨 수식어가 필요할까요? 다음은 고스트버스터즈 사상 최악의 빌런, 로완 노스입니다. And the universe shall bend 어린 시절부터 온갖 멸시와 왕따를 당해온 로안 노스 이런 인간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이 친구 역시 세상을 향한 강한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항상 음침한 표정으로 혼잣말이나 쏟아대던 이 남자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에 천벌을 내리겠다며 엄청난 계획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직접 개발한 심령현상 증폭기를 이용 여기저기서 유령들을 끌어모은 뒤그 유령들을 한꺼번에 풀어서 뉴욕시 전체를 혼돈의 카오스로 몰아넣는 것이었는데요 다행히 로안의 계획을 미리 눈치챈 고스트버스터즈 멤버들이 그의 아지트를 습격 결국 궁지에 몰린 로안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그렇게 사건은 간단히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반전이 창렬 알고보니 이 모든 것은 로안이 꾸민 계략의 일부로서 사실 그는 스스로 유령이 되어 뉴욕시에 천벌을 내리는 것이 최종 목표였던 것 오늘은 직접 얘기해야겠네요 이문 개소리야 어쨌든 그렇게 유령이 되는데 성공한 로아는 그대로 에비의 몸에 빙이 온몸으로 녹즙을 뿜어대며 모가지를 180도 돌려 싸다가 패티한테 싸대기 맞고 한방에 엑소시즘을 당합니다 우리 로아니 유령이 됐는데도 약게 이후 새로운 육체를 구하던 로아는 마침 현장에 있던 동네 근육 바보 케빈의 몸을 접수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몸이 마음에 들었는지 곧온 동네 사람들과 신명나는 춤판을 벌인 뒤 전 볼때부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이후에는 자신이 꿈꿔왔던 대로 뉴욕을 롯데월드 야간개장에서 30년째 우려먹고 있는 레이저쇼처럼 만들게 됩니다 곧 신형 무기들로 중무장한 고스트버스터즈가 등장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는 유령 친구들과 일생일대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말그대로 스타일리시한 액션과 화려한 똥폼이 장렬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었죠 그렇게 신나는 전투가 계속되는 사이, 어느새 로안은 고스트버스터즈의 심볼로 변해 빌딩을 부수고 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미 언급했듯, 우리 로안이는 유령이 됐는데도 야겠죠. 결국 별다른 활약도 보여주지 못한 채 소중한 곳이 양성자총에 지져지며 가열차게 사망하고 맙니다. 뭐랄까 원작의 빌런이었던 파괴신 고우저가 넘나도 그리워지는 밤이었네요. Are you Then... 차가운 얼음 심장을 가지고 있는 지옥에서 온 악마 하지만 뇌까지 얼어붙었는지 머리가 썩 좋은 친구는 아니었죠 다음은 고스트 라이더의 개막장 빌런 블랙 하트입니다 악마 메피스토페레스의 아들이자 지옥의 왕자입니다 극 중에서는 아버지를 죽이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폐륜 대마왕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뭐가 그리 급했는지 달랑 세마리의 악마들을 이끌고 지옥을 탈출 이런저런 깡패짓을 일삼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들도 쪽수가 딸리는 걸잘 알고 있는지 가장 먼저 산 뱅간자의 계약서를 손에 넣어 수많은 악명들을 흡수하는 게 최우선 목표였는데요 여기서 잠깐 블랙하트의 부하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 크래쉬 보시다시피 그냥 먼지 덩어리입니다. 보스 트라이더에게 죽방 한대 맞고 목숨을 구걸하다가 채찍 한 방에 가루가 되어버린 디리즈 최 약체였죠. 두 번째 왈로우. 내 몸에 가까운 H2O 워터 파크 퍼지는 악마입니다. 온몸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 주제에 물 속에서 불에 타죽는 진기한 장면을 연출하죠. 마지막 아비고. 바람을 형상화한 악마로서 물리적 피해를 전혀 입지 않지만 보스 트라이더가 더센 바람을 일으키자 그대로 공중분해되고 맙니다 당최 어느 놈 하나 제대로 된 녀석이 없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블랙 카트는 과연 어땠을까요 일단 카리스마 넘칩니다 출연 시 주변의 공기가 급속도로 냉각 되며 맥주를 시원하게 씨앗이 시켜주고 단지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영혼을 얼려버리는 신박한 기술을 시전 힘없는 노인네를 사정없이 구타하고 성당 가서 보혜성사도할줄 아는 맘 착한 애새끼였죠 무엇보다도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보스트라이더의 필살기. 참회의 시선이 통하지 않는다는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기세로 고스트라이더를 핀치로 몰고 끝끝내 산뱀간자의 악령들을 자신의 몸 안에 흡수하는 데 성공 역대 최강의 악마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로 인해 몸안 가득 죄인들의 영혼이 가득 차게 되면서 멍청하게도 참회의 시선을 직방 으로 얻어맞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 하게 됩니다. 고스트라이더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굳이 약점을 만들어서 잣된 케이스죠 역시 빌런질도 머리가 좋아야 되나봅니다 저스티스 리그의 최종 보스이자 이번 컨텐츠의 찐 주인공 유니버스 전반에 걸쳐 그렇게 떡밥을 뿌려대더니만 정작 지 차례가 오니 병신 삽질만 일삼았던 찐따 빌런계의 전설 같은 놈이죠 다음은 저스티스 리그의 깜찍한 악당 스테판 울프입니다 아프콜립스의 장군이자 다크사이드의 충직한 부하로서 수많은 파라데몬 군단을 이끄는 DC 유니버스의 중간보스 포지션입니다 5000년 전 지구를 침공하여 마더박스를 이용한 테라포밍을 시도했으나 당시 지구를 지키던 수많은 종족들로부터 다구를 맞고 1차 후퇴 이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5000년 만에 다시 지구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데미스키라에 보관 중인 마더박스를 통해 지구의 강림 파라데몬들을 이끌고 아마존 전사들을 신나게 뚜까 팬뒤 마더박스 강탈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아틀란티스를 찾아가 병사들을 모조리 발라버리고 아쿠아맨까지 가볍게 리타이어시키는 등 초반부에는 확실히 최종 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는데요 주무기는 불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도끼로서 무식한 생김새답게 한방한 한 방의 위력이 어마무시했었죠 그 밖에도 아마존의 화살을 한 손으로 튕겨내거나 날아오는 미사일을 가볍게 낚아채는 등 기본적으로 신이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피지컬 자체가 우주급 개사기였는데요 하지만 끝판왕 코스프레도 딱 거기 까지 영화 후반부 슈퍼맨이 살아 돌아오게 되면서 스테판 파 울프의 개찌질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거의 농락당하는 수준으로 개처많는 꼬라지가 진짜 리얼로다가 비참했죠. 보고 있는 제가다 부끄러울 지경 이었달까요 막판에는 애지중지하던 도끼마저 슈퍼맨의 입김으로 얼어붙게되고 설상가상 원더우먼의 칼질 한방으로 운나 전 개박살 결국 공포심을 먹고사는 데몬들에 의해 세상과 작별을 구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용두사미의 전형을 보여준 최악의 끝판왕이었달까요 심지어는 얼굴도 푸석푸석한게 드럽게 못생겨서 사막에다 한 3일 파묻어놓고 태양초로 말린 느낌 입니다. 애초부터 타노스 정도의 카리스마 를 바란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이건 좀 너무했죠.